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바이오 관련주는 어, 개미 투자자에게 거의 뭐 외면을 받다시피 하면서 어, 저 바닥에 뭐 꼬꾸라져 있었던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이오주입니다 이 바이오 얘기만 꺼내면 이 개인들은 개 잡주라고 그러면서 거의 뭐 외면을 받아왔던 이 바이오주가 오늘은 뭐 거의 전 종목이죠. 거의 전 종목, 전 종목, 아무 종목이나 바이오 제약주 사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게그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 종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K 바이오 제약주들이 어, 날아오른 하루를,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 암 예방, 조기 발견, 또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 건강관리, 최적화 등의 8개 항목을, 항목의 목표를 제시를 했고, 앞으로 25년 내로 암 사망률을 50%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에 자회사를 두거나 또 미국 진출을 앞둔 국내 바이오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상하가간 종목들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젠큐릭, 엔투텍, 비엘팜텍 젠큐릭이나 비엘은 어 제약 관련주죠. 그래서 이 진단 관련된 젠큐릭이 유방암 진단 키트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 시가총액은 299억 비엘팜텍 자회사가 이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 FDA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637억 그리고 엔투텍은 어 지 n 원 에너지의 지분을 23.13%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지 n 원 에너지는 리튬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는 지분 보유와 리튬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이 넥스턴바이오는 EV 첨단 소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는 다이나믹 디자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이나믹은 니켈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우는 어485 이연상을 갖지만 원체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K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오리 한스 CTC가 어, 이 바이오 관련 주의 대장주입니다 이 한오리는 오늘 7% 가까이 반등을 했고 2만원 나인대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퍼는 4,000배 시가총액은 이제 1조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가 26배 수준으로 이 퍼가 이제 나오는 종목이고 CTC도 이 39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2,000억대에 있고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 바이오니아 14% 가까이 프린스티티 프레 스티지 14.66%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넨이 16% 반등을 했고 어, 실적들은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5에서 6% 큰 폭의 반등을 했고 특징은 이제 에이 프로젠 바이오로직이 낙폭 과대주였죠. 얘 예, 6% 반등. 박셀이 어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거의 6% 이상의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셀이나 인트론 같이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들 아주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 주들은 대체적으로 뭐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을 사든지 오늘은 뭐 상승을 했지만 이제 내일 장에서는 이제 옥석가리가 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이 바이오 관련 주몇개 종목만 한번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는 어 지금 보시면 뭐 합성 의약품 관련 주, 또 바이오 의약품 관련 주고 미국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안 안구 질환, 암 관련된 질환에 어 집중하고 있는 제약사죠. 실적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2억 2, 2, 2, 2, 80 97% 감소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 고점 부근 때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피부 리프팅 관련 또 마스크 해제 관련 주고 어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마스크 해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TT 바이오 동물의학 사료 관련 주입니다. 어,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어, 얘도 전에 있던 고점 나인대를 이제 돌파를 한, 어, 한, ctc 바이오. 바이오니아, 얘는 분자진단, 또, 이, 국내 유일의 분자진단, 토탈 솔루션 기업이고,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지,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지금 뭐, 올 초부터 계속 이제 상승을 했고, 200일 선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제넨바이오, 어, 이종 간이식 관련주고,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 세계 최대 규모의 동물 세포 관련주,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900원에서 3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떨어졌던 상태였습니다. 인트론, 대장암 관련, 어또 동물 항생제 대체제 부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뭐 분자 진단 요 관련주입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어뭐 2만 원대에서 7천 원대까지 이제 하락했었던 인트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K바이오 관련주 대장주 세개또 예, 낙폭가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이 K바이오주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2차 전지 섹터가 어, 잠깐 이제 주축하던세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 2차전지주에서 흐름이 좀 약하고 뭐 반도체주도 약한 흐름을 보인다면 어, 다음 차기 주도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주라고 생각이 됩니다.